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애들이랑 8월 달에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촬영할 의상들을 사고 바로 이차돌 이랑 데를 왔어요. 여기가 차돌박이가 위주인 것 같은데 안될듯 차돌이라서. 시원해 아, 보습니다 샤샤샤 물려서 샤샤샤 먹자. 그래도 돼요? 이거 먹고 나가서 디저트도 먹고 네, 네, 네, 네, 네. 무슨 디저트? 와플 네. 먹을. 진짜 저희가 오늘 너무 배고파 지금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놀람> 다음에. 아, 네. 이렇게 먹는 거? 아, 네. <웃음> 찍어 네. <웃음> 일단 찍고 나중에 보지 <웃음> 아, 맛있겠다 참아볼 수가 없네 오늘은 지금 먹어도 돼 오늘은 지금 먹어도 돼 지금 먹어도 된다고? 응 너무 익히면 <웃음> 맛있겠니다이있겠다니까또다맛있히다 진짜 맛있다 음와 고추 맛있게 매워을까요어요게 와. 기 둘중에 뭐가 더 나아요 둘다 너무 다른 맛있는 맛이 야 <웃음> 된장 밥 비벼 먹어야지 음 좋지? 밥 여기다가 된장을 밥 나눠줬어요 아, 이거 몇겠는데네 고추 아니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너무 괜찮다 네 는데, 맛있어자는세요 름이 하 김치하고 올렸어요치하고어요고 행복해지지 않나 양파 양파랑 고 여기 너무 여기 오길 잘했다 맛있어 굉장히. 이거 가격도 어, 괜찮아요. 음, 가격도 좀 음. 비싸지 않고. 배부르고 응. 싶지 않다. 응. 물어요응 뭐가 좀더 먹을 수 있지만 디저트 배도 있어요 이거 먹고 나가서 디저트도 먹고 와플 먹어요 응. 좀더 풀어야겠다 우리 응.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어 입맛에 잘 맞아 빨리 이니이 그게 너지좋아오래안이게 그냥 바루하루만 먹어. 이분은 한번먹으면자 아, 진어 아, 진짜. 면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음. 근데 더 먹고 싶어. 음, 이 맛에 더 느끼고 싶어. 배부르는 게 싫어. 야, 진 입가슴을 해줘. 음. 음. Thank you